안녕하세요 보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모험가님 가을이 오면서 나뭇잎도 각양각색 색깔로 알록달록 물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벤트 소식도 알록달록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하도매 증표 러쉬 이벤트 기간은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주변적 제압 임무를 완료하시면 하둠의 증표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로 획득하신 하둠의 증표를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노베바 10배 이벤트에서 활용해보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 바로 제노베바 10배 이벤트죠. 기간은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오후 6시에 제노베바의 상점이 열리는데요. 특히 보상과 구매 비용이 10배로 증가해서 빠르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쌓아두었던 증표를 소모해서 10배로 증가한 보상들까지 다 챙겨가세요. 단, 최고 보상은 10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이벤트! 기간은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최소 30분부터 최대 120분까지 법속 유지만 해도 밧줄 선택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밧줄 선택권 아이템을 사용해서 행운의 밧줄 사다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 중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면 밧줄 선택권이 소모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요 하다리 게임을 통해 얻은 보상을 획득 후 다시 하기를 터치하면 보상 위치들이 바뀌고 또 다음 게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이벤트는요 흑정령 인형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최대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어둠의 조각 수집 기간은 10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어둠의 조각 교환 기간은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검은 태양, 나이트메어 숨겨진 연회장 지역에서 몬스터 제압을 통해 어둠의 조각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조각 10개를 수집해서 흑정령 인형으로 교환하실 수 있는데요. 흑정령 인형은 확정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다음 단계의 도전 상자를 선택해서 확률적으로 더 많은 보상에 도전할 수 있는 인형입니다. 특히 최종 단계 보상에서는 혼돈의 결정을 무려 977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흑정령 인형을 차곡차곡 교환해서 최종 단계 보상까지 노려볼 생각입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투마우 전초전 이벤트 아투마우 전초전은 2주간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주 4회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인데요 전투력 2만 5천 이상 모험가님만 참여가 가능하며 아투마우 전초전 진행 시간에 우편함에서 입장권 아이템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맵 우측 아이콘을 통해 준비 완료를 해주신 후 25명의 모험가가 모이면 본장으로 입장해 잠시 후 5개의 팀으로 나뉘어지며 각 진영에서 전초전이 시작됩니다. 아군 모험가와 협동하고 적군 모험가를 견제하며 제왕 그리폰을 처치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아투마우 전초전에는 여러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아투마우 병기는 각 진영의 부활 지점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몬스터인데요. 개인이 제압한 마리수에 따라 병기 제압 기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왕의 파수꾼은 박진영의 부활지점에 위치한 우두머리입니다. 진영이 입힌 피해량에 따라 파수꾼 제압 기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 최대 체력의 10%가 다를 때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힘 단위로 피해량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인네티원 모두에게 동일한 점수가 지급됩니다. 본인 진영, 대왕의 파수꾼 기여 점수는 물론이고 다른 진영의 제왕의 파수꾼 기여 점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모험가는 파수꾼 제압 점수 1점을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왕 그리폰입니다. 각 진영의 제왕의 파수꾼 중 하나가 제압되면 전장 최정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폰 제압 시 전초전이 종료되며 각 진영이 입힌 피해량에 따라 진영 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가 높은 진영일수록 더 많은 그리폰의 인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왕의 그리폰은 한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팀들이 제왕의 그리폰을 제압하러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모험가들과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전투 구도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험가님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서 제왕 그리폰을 잡기 어려운 경우 다른 진영의 제왕 파수꾼이나 아트마우 병기를 제압해서 기어 점수를 올려 파수꾼 인장이나 아트마우 병기 인장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전초전 종료 시 진영 순위에 따라 그리폰의 인장을 획득하게 되며 대왕의 파수꾼과 아트마우 병기 의제압기여 점수에 따라 해당 몬스터의 인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초전에서 획득한 세 종류의 인장을 이벤트 매너에서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아트마우 전초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비어도 순위가 낮아서 인장을 별로 얻지 못했어도 이벤트 기간 동안 꾸준히 참석만 한다면 모든 인장 교환 가능 아이템을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험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이벤트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모험가님 제가 오늘 준비한 이벤트 어떠셨나요? 제가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오늘 이벤트 정말 좋아요! 도움이 되는 이벤트였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무척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주 이벤트도 모험가님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벤트였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